일곱 번째, 허래와 위성과의 만남 꿈에서 보니 그는 이렇듯 노래를 부르며 계속 걸어가다가 한 언덕 밑에 이르러 세 명의 사나이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러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깨워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가까이 다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여보세요. 아,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려거든 어서 일어나서 이리로 오세요. 많이 원한다면은 제가 당신들의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면은 당신들은 분명히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말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자던 세 사람은 제각기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대꾸하기 시작했다. 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고 천박이 말하자 나태는 전 조금 더 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마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살아요. 공연이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그들은 제각기 도로 누워 잠자기 시작했고 할수 없이 크리스천은 가던 길로 다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위험한 곳에서 자고 있음을 깨우쳐주려고 일부러 깨워 일으켜 충고해주고 발목에 단 쇠고랑을 풀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토록 무뚝뚝하게 반응한 것을 생각하니 크리스천은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다. 이렇듯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 크리스천은 좁은 길 저쪽에서 왼편에 담을 뛰어넘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허레 다른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크리스천의 곁으로 다가와서는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아니, 여러분은 어디서 오는 길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영예를 찾으려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근데 이길 어기 에 문이 하나 있는데 왜 그리로 안 들어오고? 담을 넘어오는 겁니까? 아,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 모르세요?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시온으로 가는 길 너무 멀다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름길 택하려고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산대요 근데 어? 그처럼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밝히신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 당신이 공연히 이렇쿵 저렇쿵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때문이며 만일 필요하시다면 천년 이상 계속되어 온 관습임을 증명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면 당신네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 천 년이 넘도록 당연하게 여기 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이걸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리라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탕탕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가 어떤 경로를 밟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what's the matter? 아니 어디까지나 이 길로 들어선 건 들어선 거예요 어? 봐봐요. 보니까 당신은 입구의 대문을 지나서 이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이 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What? 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금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죠.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도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서, 설령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이없어. 말문이 막힌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일이나 신경쓰라고 쏘아붙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들이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볼수 있었다 조금 뒤에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저기요.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거든요. Mm -hmm.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어요. Mm -hmm. 다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걸치고 있는 그 겉옷만이 우리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mm -hmm.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이웃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준옷 같은데요. 예. Yeah. 아니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에 당신들은 율법과 규례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천국의 주님께서 당신들이 말한대로 제 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누더기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더구나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 겉옷을 보시고 저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리라는 생각은 이 길을 가는 저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겉옷은 하나님께서 제 누더기를 벗기시던 날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거예요. 아 그뿐 아니라 당신들이 아마 부주의에서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 이마에는 표지가 찍혀있는데 그것은 제 등에 지워졌던 이 무거운 짐이 어깨로부터 떨어져 내리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붙여주신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하나 주셨는데 그는 저에게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읽으면 커다란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당신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들을 얻지 못했으니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네요 음? 뭔 소리야? 뭐였어, 뭐 웃겨? 이상해. 가자. 그들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허레와 위선이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보다 약간 앞서서 크리스천이 걷고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한숨을 푹푹 내쉬거나 때로는 위안을 느끼면서 걷고 있었다. 그는 또한 빛을 바라던 분들이 주신 두루마리를 자주 읽으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곤고산이란 산의 기슭까지 이르렀는데 그 밑에서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있는 길 이외에도 산기슭에는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으로 굽어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있었다. 산 꼭대기까지 반듯하게 곧장 뚫려있는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다.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은 크리스천은 산 꼭대기까지 뻗어있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다. 하유,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어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도두어서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자. 가기는 험난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나으니. 잠시 후 나머지 두 사람이 산슭에 도착했다. 그들이 보니 산 꼭대기로 곧장 뻗은 길은 너무 험난하고 가파른데 비해 좌우의 양쪽 길은 평탄했다. 그 길을 택해서 돌아서 가더라도 산을 넘어선 크리스천이 택한 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들은 각각 길을 택해서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두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매우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들로 가득 찬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더니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참된 벗들이 있겠는가? 아! 그렇지 못하나니! 제 멋대로 택해서 길을 떠난 자들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에 이를 것이도다 가파르고 고든 길로 산을 오르는 크리스천에게 눈을 돌려보니 처음엔 뛰어올라가던 그가 길이 너무나 험하고 가파른 연고로더 이상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댄채 간신히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산중턱까지 올라가 보니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피곤한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수 있도록 산의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로 가서 잠시 쉬기로 마음먹은 크리스천은 정자의 긴 의자 위에 앉아 가슴 안쪽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보면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또한 십자가 밑에 서 있을 때 얻은 겉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만 잠깐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그의 여정은 거의 밤이 될 때까지 지연되었다. 그는 자면서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이 게으른 자여! 개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깬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마주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불신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아 선생님들,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오시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산길을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쪽으로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맞아, 그렇고 말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두 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있었는데, 그놈들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뜯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까 저도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럼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요? 아,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곧 유황불로 타버릴 멸망의 도시로 예정된 곳이니 틀림없이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천국은 틀림없이 안전할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 단지 죽음만이 남아있지만 계속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겁쟁이는 산 아래로 다시 되돌아서 뛰어 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얼마 후두 사람이 해준 말이 다시 생각난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가슴 안쪽에서 손을 넣어보았더니 그만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 커다란 낙담에 빠진 크리스천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두루마리는 늘 마음에 위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만 없어지고 만는 것이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마침내 오던 길의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이 들었던 일이 생각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두루마리를 찾으러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험난한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크리스천의 뼈아픈 슬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듭 자책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여행 중에 그토록 여러 번 읽기만 하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되돌아가면서 혹시 두루마리가 길가에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고 길에 이쪽 저쪽을 유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이 아까 쉬다가 잠들어버렸던 정자가 다시 눈에 띄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다시 기억나 더욱더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아, 대낮에 정자에 앉아서 잠을 자다니 아, 이 어리석은 인간 진짜 아, 더구나 위험과 공경이 한가운데서 낮잠을 잤어 아니 순례자들한테 안,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자에서 나만의 육체적인 안락을 얻기 위해서 잠을 자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다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며 홍해의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 역시도 그 죄스러운 잠만 아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 걸어야만 되다니 아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걸어갔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나아갔을까 한 번만 걸어도 될 길을 세 번이나 걸어야 되게 생겼으니까 벌써 날은 저물어서 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마침내 다시 정자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런 후 그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 의자의 밑에 굽어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잃어버렸던 두루마리가 놓여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어 다시 가슴 안쪽에 간직했다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된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을까 이 두루마리야말로 그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인 동시에 그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다시 두루마리를 간직하게 된 크리스천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가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는지 그러나 산 꼭대기에 채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이 쓸데없이 낮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다시 기억하게 된 크리스천은 자책감이 못 이겨 자꾸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아이 죄스러운 잠아 너 때문에 여행 도중에 밤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이 어두운 밤을 걸어야 되고 어둠이 내 발길을 덮어버려 아, 이 무서운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야 된다니 그때 마침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되돌아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아니, 그런 짐승들이란 을에 밤만 되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법인데 어둠 속에서 내가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갈갈이 찢기움을 피할 수가 있을까 하고 거듭 중얼거리며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갔다 이처럼 불행에 빠지게 된 것을 한탄하다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아주 웅장한 궁전이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길의 한편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 아, 조금 더 자야 되겠습니다.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세요. 잘 봐. 야 시스티러야.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에 이를 것이도다. 갑. <웃음> <웃음> 게으름 자여. 개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실, 사실. <웃음>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 뜯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 뜯어, 아우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귀가... 다시 하시죠. <웃음> 아, 그 자, 카메라지가 편해. 자, 예수다 아. TV.